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1983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바로 게임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날 아타리 쇼크가 일어났다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2년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절 1차 세계대전과는 다르게 좀더 정교하고 좀더 많은 무기가 나타났으며 이에 사람들은 빠르고 정교하게 계산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1942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존 빈센튼 아타나소프 교수가 최초의 자동전자 디지털 컴퓨터인 abc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컴퓨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최초의 컴퓨터인 i 니악 IBM 맥힌토시를 통하여 현재 우리에게까지 보급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용도는 다양합니다. 우주공학부터 시작해서 기업용 슈퍼컴퓨터, 가정용 데스크톱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바로 게임이죠. 현대 일반인들의 컴퓨터의 업그레이드의 이유는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컴퓨터와 게임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게임은 현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일부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런 게임이 대중화되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멀리멀리 멀리 1950년대까지 올라갑니다. 1958년 역사상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테니스포 2가 개발되었습니다. 비록 극히 일부에게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1961년 스페이스 워가 등장합니다. 당시엔 컴퓨터가 한대 12만 달러 현재 하나로 치면 1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가격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당시엔 컴퓨터의 보급이 어려웠으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페이스 워의 폭발적인 인기를 본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은 바로 훗날 아타리를 설립한 놀런 푸시너리였습니다 스페이스 워는 놀런에게 많은 영감을 주어 그가 게임 산업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약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인 1972년 한 시대를 잡아먹었던 게임 역사의 큰 기둥 아타리가 설립됩니다. 아타리를 설립한 놀런 푸너널는 곧바로 퐁이라는 게임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당시 컴퓨터의 보급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들은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지만 일반적인 주점 정도만 주로 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한 가게에서 기계가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오자 기사가 수리를 하러 갔는데 고장 원인이 동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센서에 고장이 났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어이없을 정도로 폼이 성공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은 게임이 큰돈이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고 드디어 게임 산업이라는 것이 잉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폼의 엄청난 흥행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뛰어든 게임 시장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러가지 부분들에서 틀이 맞춰지지 않거나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넘쳐나는 에너지처럼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섭게 쑥쑥 성장한 아타리는 1976년 아타리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콘솔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유명한 vcs 아타리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해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콘솔이란 물건은 199달러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838달러 정도로 무려 9 0만원을 육박하는 상당히 비싼 기기였으며 이런 이유로 큰 자본력이 없던 아타리에겐 vcs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유통하기엔 무리였기 때문에 아타리는 투자자를 찾아 나섰고 1976년 아타리는 네 여러분들이 아는 이 워너브라더스의 모 회사인 타임워너에게 2800만 달러와 1억 달러 이상의 육박하는 투자를 받아 1977년 아타리의 9개의 타이틀과 함께 아타리 2600을 발매하게 됩니다 아타리 2600 발매 이후 승승장구하던 아타리는 돌연 아타리의 창립자였던 롤런 부슈널이 사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모 회사인 워너브라더스 와 의견 차이가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종업계 5년 동안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난 논론의 뒤를 이어서 당시 섬유업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레이먼드 카사르가 CEO 자리를 맡게 됩니다. 레이먼드는 당시 죽어가던 아타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재정비하였고 아타리의 새로운 콘솔기기인 아타리 800을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 기술의 발달로 콩솔기기의 양산화가 가능해짐과 더불어서 당시 아케이드에서 대히트하였던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아타리용으로 이식함으로써 아타리는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에 아타리는 그야말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이란 시장을 선점해버린 아타리는 아무런 경쟁사 없이 모든 시장을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타리에게는 속속히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성장하였다고하나그 당시에 게임시장은 갓난아이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별다른 틀이나 조치들이 잘 짜여있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엔 감히 아타리와 대적할만한 회사가 없었으며 그야말로 게임시장은 아타리의 세상이었죠.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선 아무것도 무서울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에 황금기를 열어준 개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도 모자를 파내 게임 엔딩 크레딧에 이름도 못 올리게 하는 건 다반사였으며 CEO인 카사르는 개발자들을 타월 디자이너라고 부르면서 이정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푸대접을 참지 못한 몇몇 개발자들은 97년 10월 아타리에서 퇴사하여 그 유명한 액티비전을 설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타리가 엄청난 기세로 성장하자 별로 게임에 열정도 없는 여러 회사들이 나도 한창 챙겨보자는 생각으로 게임업계에 발을 들였으며 음반회사 식품회사 심지어는 음향 교재를 만들던 회사 등등 정말 아무런 관련 없는 회사들까지 말이죠. 그 결과 게임 같지도 않은 괴작 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피 게임은 물론이며 별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게임 심지어는 포르노 게임까지 등장했으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는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죠. 시장 상황이 이런 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타리는 겉으로는 급성장 중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말이죠. 운영진들은 내부가 망가진 걸 알고 있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기 바빴으며 그 결과 그들의 눈가림 정책은 얼마 안가 그들에게 파멸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당시 급격한 성장을 겪고 있던 아타리는 엄청난 성장 속에 수요가 얼마나 치솟을지 예측하지 못했고 이에 팩맨 1200만개라는 말도 안되는 물량을 주문하게 됩니다. 1 0 0 0만장이란 양은 유통구조가잘 짜여있는 현시대에도 AA급 대작들이나 달성할 수 있는 판매량인데 이를 웃도는 1200만장이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물량에도 불구하고 팩맨은 무려 700만장이라는 판매고로 올렸지만 나머지 500만장을 처리한 데 골머리를 알았죠. 물론 심각한 버그 투성이와 미완성된 게임으로 인한 환불은 덤으로요 이렇게 위상이 드높았던 아타리가 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최후의 발악 같은 느낌이었죠. 아타리 쇼크가 온 원인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네가지 요인들을 뽑자면 첫번째로는 과포화된 콘솔시장입니다 당시 콘솔시장은 아타리 2600, 아타리 5200, 콜리코비전, 마그나북스 오디세이2, 페어차일드2, 콜리코 제미나이 등 수... 많은 기기들이 있었으며 각기 자신들의 독점작들을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현재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PC 이세 기기들은 각기 다른 플랫폼을 지니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라이브러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기기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기기들이 10개가 넘는다면? 그리고 독점작들이 여기저기서 갈라져서 나온다면? 유저들의 고민거리는 물론이며 이에 비례하는 게임기와 카트리지의 개수는 엄청났습니다. 소매 업체들은 이 막대한 양의 상품들을 배치하긴 힘들었죠. 두번째 이유론 가정용 PC와 경쟁에서 밀린 이유 때문입니다. 콘솔이 판을 치고 있던 시절 과거 PC들은 가격도 비쌌으며 가격대기 성능도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PC들의 가격이 점점 하락하였고 덩달아 사양도 높아지면서 콘솔보다 좀더 정교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콘솔시장은 대처를 못하고 PC와의 시장 경쟁에서 패배하고 말죠 세번째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당시 생산되고 있던 미국의 아이젠 하워 달러와 수잔 비 안소니 달러 사이에 일어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 바로 아타리의 통제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게임 시장이 막 태동하고 서서히 자라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초창기 형태였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이나 법적인 제약이 없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타리는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제지도 없이 수없는 서드파티들이 달려들어 저질게임을 찍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게임들이 시장에 쏟아졌으며 이런 저질게임들은 도매업소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한 4가지의 요인과 더불어서 많은 이유들로 인해 한시대를 대표하던 아타리는 내부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이걸 알턱이 없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12월 8일 아타리 쇼크를 알리는 신혼탄이 쏘아 올려집니다. 탄탄대로만 걸을 줄 알았던 아타리의 연말 실적 공개날 투자자들의 예상 실적과는 다르게 거품이 쫙 빠진 상상 이상의 낮은 예측 실적이 공개되자 아타리의 모 회사인 워너의 주식은 물론이며 동종업계 회사들의 모든 주식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워너의 회장인 스티븐 로스는 아타리가 개발 중인 이티를 크리스마스에 발매하고 싶어 하였고 이에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에게 주어진 개발기간은 단 5주밖에 되지 않았던 이티의 결과물은 도저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였고 당연하게도 이런 게임은 살 사람이 없었으며 이티는 그렇게 처절하게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재고들은 뉴멕시코주의 땅에 묻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게임의 판매량은 늘어만 갔습니다. 왜냐구요? 앞서 설명했듯이 수없이 많은 기기들이 시장에 등장였고 이에 맞춰서 수없이 많은 게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내렸는데 당시 매장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콘솔과 게임을 운반하거나 저장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35달러 던 게임들을 5달러, 극단적이게는 2달러까지 폭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판매량은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렇게 ET의 여파로 게임을 사려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괴상한 유통구조로 게임의 가격은 바닥을 쳤으며 이에 모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게임을 만드는 회사도 없어졌습니다. 게임 시장에 아무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32억 달러나 하던 시장 규모는 1억 달러로 곤두박질 쳤으며 아무도 게임을 하려고 하지도 찾지도 않았으며 게임은 그저 시대가 지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북미에서 게임이란 그저 이름뿐인 산업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영원히 암흑 속에서 지낼 것 같았던 게임 시장은 일본의 어떤 기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참하게 게임 산업의 암흑기를 가져다준 아타리 쇼크 아타리 쇼크엔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큰돈이 되니까 너도나도 달려들고 투자해서 공장같이 게임을 찍어내는 상황 이 상황 현재 한국게임 시장과 매우 닮아있습니다. 국내 PC시장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PC방 점유율의 5-60%는 외제게임들이 휘어잡고 있으며 국내 게임들은 좀처럼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물론 PC방이 전부라고 할순 없지만 주위에 게임을 즐기는 친구들만 봐도 현재 국산 게임을 즐기는 친구보단 오버워치, 롤, 히오스 등등 해외 게임들을 즐기는 모습이 대부분이며 모바일로 옮겨간 국내 시장 트렌드는 흡사 아타리 때와 비슷하게 그저 비슷한 게임들을 카피하고 그래픽만 바꿔서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소위 말하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빈 양산형 게임들을 찍어내고 있으며 유명 IP나 연예인을 이용하여 빵빵하게 광고만 때려박거나 여성의 성상품화를 앞세운 게임들은 수십억대의 수익을 빨아들이는 게 현재 한국 시장의 구조죠. 이미 많은 게이머들은 국내 게임에 희망을 버린 지 오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들의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은 1983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타리 쇼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시절 암흑길을 지냈던 모습을 회상하게 될까요? 아니면 잠시 추춤하였지만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했던 모습을 회상하게 될까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도 정말 많고 앞으로 고쳐야 할 게이머들의 자세도 정말 많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게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서 여담 하나를 해보자면 아타리라는 이름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 팔려다니면서 말이죠.